네, 안녕하세요. 버포이트조조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어 티샤크 도구를 이용해서 네트워크 패킷 분석하는 방법을 좀 배우도록 할게요. 어, 티샤크는 와이어샤크를 여러분들 윈도우에서는 와이어샤크를 설치를 하시면은 티샤크가 어, 자동으로 예, 설치가 됩니다. 와이어샤크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티샤크는 와이어샤크가 GUI 화면이 GUI 기반의 어, 도구라고 한다면은 이 티샤크는 이제 우리가 콘솔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와이어샤크에서 있는 기능들을 티샤크쪽에서는 거의 다 가지고 있고요 근데 GUI 화면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콘솔 화면하고 하는 거하고 그 사용 활용 방법은 어 많이 틀리죠 예, 그렇기 때문에 티샤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은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어, 이전에 제가 음, 유튜브에서 공개했던 TCP 덤프하고 많이 비슷하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칼리 리눅스에서 이제 T샤크를 활용을 할 거고요. 칼리 리눅스에서는 와이어샤크나 T샤크나 두개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샤크 여러분들이 실행하시면 되고 제가 이거를 지금 현재 명령어를 이렇게 탭으로 쳤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나오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탭이라는 어, 키를 활용을 해서 이 명령어들을 뒤에 있는 옵션이나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나오게 하시면 더 좋습니다. 천천히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T샤크 마이너스 H로 음, 한번 어, 우리가 도움말을 보도록 할게요. 얼마나 많은 옵션들이 있는지. 어,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있죠. 네, 그래서 어, 이런 옵션들을 뭐다 익힐 필요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분석해야 할 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h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d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음, d옵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지원되고 있는 한의 목록들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들의 그런 목록들을 어, 보여줄 때 마이너스 d옵션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t샤크에서 제일 기본적인 것은 t샤크 예, 마이너스 d옵션을 해서 어떠한 인터페이스 형식들을 어, 제공을 해주고 있는지 예,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블루투스나 이제 도커 같은 경우들, 그 다음에, 어, 이거 이제 이것이 이제 네트워크, 우리가 이더넷, 어, 네트워크의, 어, 기본이죠. 그래서 이더넷,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것을 볼수 있고요. 뭐, USB 모니터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SSG 덤프, 뭐, UDP 덤프, 예, 이런 것들도 다 지원이 되는 것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T-Shack를 이용해서 한번 패킷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어, 우선은 T-Shack 어, 같은 경우에도 이더넷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겠죠. 여러분들 이더넷은 어, 칼리누스에서 ifconfig를 입력을 하시면은 이더넷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저는 현재 요칼리누스에 이제 도커 컨테이너 환경이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이런 식으로 추가로 몇개 잡혀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모니터링하는 것, 즉 여기에서 발생하는 것을 이그 이더넷 인터페이스에서 발생하는 것을 내가 패킷을 캡처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요거를 선택을 해, 해줘야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옵션은 마이너스 i 옵션입니다. 인터페이스란, 어,를 여기를 선택해서 내가 패킷을 덤프를 뜨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tshark-i에 eth0 이렇게 어, 탭으로 여러분들 어, 이게 스펠링이 맞다면은 탭으로 하시면은 예, 자동으로 이렇게, 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탭으로 저도 사용을 하게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엔터를 치시면은 어, 캡쳐를 하고 있죠. 근데 지금 거의 제가 통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어, 통신이, 나, 정보가 나오는 것을 볼수 있고요. 자, 요거를 조금 줄이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 줄로 보는 게 낫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제가 그 하나, 파이어폭스를 한번 열도록 하겠습니다. 칼리뉴스에서 파이어폭스를 하나 열고요. 여기서 한번, 어, 이렇게 요 페이지만 열더라도, 지금 현재 이렇게, 어, 네트워크 패킷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음, 여기에서 이제 뭐 다음 페이지로 간다고 했을 때 다음으로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현재 상세 정보들, 이게 상세 패킷 데이터 정보들은 보이지는 않고요. 어떤 포트하고 어떤 IP하고 통신을 하고 있는지만까지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요. 이게 콘솔에서 처음부터 이제 뭐 패킷 상세 정보들이 보이면은 뭐 뭔가 이렇게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이제 올라오기 때문에 뭐 이렇게 분석하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절을 좀할 수가 있어요. 어 물론 이제 와이어샤크에서도 여기까지 가는데 인터페이스 그냥 선택하고 하시면 와이어샤크 같은 경우에는 GUI 환경, GUI 환경이기 때문에 패키지의 상세 정보 같은 경우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도구들을 한 번에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티샤크 같은 경우는 콘솔 기반이기 때문에 또 여기에 장점들을 여러분들 나중에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어떤 어 패키지 정보들을 뭔가 자동화를 좀 하고 싶다거나 좀더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모니터링을 하면서 원하는 데이터들만 조금 이렇게, 어, 뽑아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티샤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와이어샤크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패킷들을 이제 분석을 하다 보면은, 어, 얘가 이제 쌓이다 보면은, GUI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그램이 멈추거나 아니면 굉장히 많은 딜레이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콘솔 기반 같은 경우에는 그것들에 대한 장점들이 있겠죠. 분석이 많은 데이터들을 분석을 할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어, 옵션들을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어, ETH 0이고 그 다음에 좀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마이너스 C 옵션이라는 거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 마이너스 C 옵션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카운터라는 소입니다 카운터요 그래서 10개의 카운터 정보들만 예, 이렇게 캡처를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죽어버려요 그쵸 예, 끝나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제 뭐 패킷 정보들을 분석을 할때 너무나 많은 패킷들을 이제 쌓이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분석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겠죠. 그럴 때 마이너스 C 옵션이라는 것을 뭐 10개를 잘라가지고 앞에서 발생한 10개를 한 번에 빨리 캡처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넉넉하게 한 100개 정도 카운트 해서 저희가 뭐 로그인 페이지 같은 경우는 아니면 어떤 특정한 기능에 어, 들어갈 때 얘가 아마 통신을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들 확인을 할때 마이너스 C 옵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활용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W 옵션입니다. 마이너스 W 옵션 같은 경우에는 저장을 하고 싶을 때. 그렇죠? 그래서 어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테스트.pk 예, 테스트 파일이죠. 기본적으로요. 그래서 음 아까 마이너스 C 옵션이라는 것을 같이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어, 그냥 마이너스 W 옵션 이란 것만 해서 여러분들이 저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 이 마이너스 W 옵션 이란 것은 거의 항상 같이 쓰겠죠. 예, 왜냐 여러분들이 아까처럼 콘솔에서 뭐 실시간으로 막 내려온 것을 뭐 사용할 때도 있긴 있습니다. 뭐, 그립이나 그런 것을 이용해서 원하는, 원하 데이터가 다 나오는 것만 출력할 때, 그 실시간으로 좀 출력하고 싶을 때는 그렇게 쓰시면 되는 것이고요. 요거는 이제 파일로 저장을 했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기능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클릭해가지고 아 이제 한 번에 여러분들 이거를 와이어 샤크에서 분석을 하든지 아니면 티 샤크를 통해가지고 분석을 하든지 할 때는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겠죠. 음 일부 칼리에서 하니까 조금 에러가 발생을 하는데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어 사용자 권한으로 이제 실행하지 말그 루트 권한으로 실행하지 말라 그 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렇게, 어, 새로 고침을 하셔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죠? 네, 칼리버, 웹툰. 웹툰이 조금, 어, 이제, 그, 아마 통신을 안 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지도 좀 마무리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나중에 이렇게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좀, 어, 분석을 해봐야 니까요 그래서 이미지 있는 것들을 웹툰으로 가서, 이렇게, 어,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 패킷이 이렇게 쌓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예, 쌓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방문을 하고 난 뒤에, 일단 컨트롤 C를 누르시면은 저장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테스트.pk 파일 있죠? 어 데이터가 어느 정도 저장이 되는가 보면은 뭐 테스트 pk 파일인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이렇게 쌓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와이어샤크로 하고 난 뒤에 뭐한몇 분, 한 10분, 20분만 쌓여더라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쌓여 가지고요. 와이어샤크는 그때부터 이제 어 드드득 한다면 이제 응답 없음. 이렇게 뜰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어, 이게 티샤크 같은 경우에는, 어,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 대용량을 분석을 할 때요. 그 다음에 이걸 읽어고 싶을 때, 우리가 마이너스 W 옵션이라는 것은 write죠. 그러면은 WR이라는 옵션은 당연히 read겠죠. 그래서 읽을 때는 이렇게 read를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엔터치시면은 아까 분석, 아까 그 캡처했던 것들이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저장된 것이 이것만 이만큼 저장된 것은 아니에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이거를 와이어샤크에서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칼리닉스에서 새로운 콘솔을 여시고요 와이어샤크 쪽에서 요 패킷을 캡처를한 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음 보시면은 오픈을 하시고 난 뒤에 그 다음 아까 캡처가 테스트 점 나왔죠 요 pk 파일을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요 pk 파일을 확인을 했을 때 이렇게 어, 지금 현재 보면 아까 5086 넘버값이 왔었죠 여기까지 지금 현재 캡처가 뜬 것을 볼 수가 있죠 5086 정도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안에 아래쪽에 어, 얘도 이렇게 멈췄네요 예. 자. 아래쪽에 이게 패킷들을 확인해 보시면 여기도 상세 페이지나 아니면 이렇게 어 저희들이 아스키로 해석이 된 정보들이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 똑같죠. 우리가 이그 와이어샤크로 패킷 뜬 거하고 거의 동일하게 우리가 티셔크에서 뜬 것을 이제 불러왔을 때어 동일하게 뜬걸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티셔크 쪽에서 보면은 이런 정보들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이렇게 평그랑 통신을 어 하고 있는 거 예, 그래서 교환을 한 것만 나오는데 이것은 저장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티샤크라는 거에서 옵션을 하나도 주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마이너스 V옵션이라는 것을 주위에다가 이렇게 두어야 합니다 어, 상세하게 보겠다는 거죠 예, 트래픽의 패킷 정보들이요 어, 물론 이렇게 안 쓰고 이것을 그냥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쓰시면 은말 어, 그대로 실시간 우리가 패킷을 캡쳐를 하면서 저희들한테 상세하게 보이게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선, 우 우리가 저장을 했기 때문에, 저장을 우선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R이라고, 예, 리드를 하고, 마이너스 V 옵션을 하면은 이 pk 파일에는 분명히 상세 정보들이 저장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상세 정보들이 이렇게 쭉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음, 그렇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세 정보 안에서 이제, 마이너스 V 한 다음에, 그랩으로, 뭔가 이제 뭐, 다음 점 넷이나 뭐, 그런 형태들 같은 경우를 내가 찾아내고 싶다. 그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다음 점 넷이라고 뜨잖아요, 웹툰이요. 그러면, 어떤 개인 정보들, 이게 뭐, 주민등록번호나 아니면 아이디나 패스워드 정보들, 뭐, 패스워드라고 치셔도 되겠죠? 혹시나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패스워드라는 것을 내가 정보들을, 요, 패킷 안위나 그런 것이 혹시나 있는지 없는지, 지금 현재는 없죠. 없죠. 그 다음에, 뭐, 웹, 웹툰, 웹툰? 웹툰이라고 할까요? 웹툰이라고 치면은 이제 웹툰과 관련된 정보들만 이렇게 쭉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굉장히 티샤크에서 이렇게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는 것이죠. 와이어샤크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도 똑같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검색 파인드로 해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파인드를 하고 난 뒤에 또 필터링 된 것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또 확인을 해봐야 하는 거죠 좀 불편하죠. 네, 티샤크와 와식과 장단점이 서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할때 이제 마이너스 V옵션이라는 것을 이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선 네, 여기까지 너무 길게 이렇게 쭉 하면 은또 힘들기 때문에 우선 여기까지 간단하게 여기 그 옵션을 좀 살펴보고요. 어, 티샤크 같은 경우는 에좀 길어지니까 이렇게 시리즈로 어, 이렇게 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